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것은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PC 카톡 많이 쓰시죠? 카톡이랑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쓰실 때 파워포인트로 작업한 내용물들을 아주 간단하게 옮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파워포인트 안에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앞에다가 글을 한번 써볼게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자인자 이렇게 적었고요 글꼴을 키워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었고요 글꼴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 안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전체다 선택해서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복사 또는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 PC 카톡 채팅창을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Ctrl V를 누르면 왼쪽에 클립보드 이미지가 한꺼번에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또 핸드폰 내에서 알아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가 없이 파워포인트로도 뚝딱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었 강의가 있어요 자, 이 강의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이 로고를 전체에 선택해서 Ctrl-C 복사를 누릅니다 카톡창에다가 Ctrl-V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은 뒤에 흰 라인이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배경은 복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뒤에 있는 배경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자, 도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턴 없음, 채우기 색상을 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뒤에 도형까지 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카톡 채팅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클립보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송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만든 디자인과 이미지들을 쉽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전송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카톡만 가능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또 한번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 누른 뒤에. 자, 페이스북에 들어왔는데요. 이 페이스북 현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페이스북에도 바로 내가 만든 디자인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만약 에 여러분들 중에서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하시는 분들 온라인 자료를 만들어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뒷배경까지 복사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손쉽게 카드뉴스 자료랑 SNS 마케팅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꼭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지쌤이 자주 쓰는 꿀팁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지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